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보잘나오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 빛을 이쪽으로 해드리는 게아니요카메 네. 제가 카메라 보라 보러.. 생 어, 네. 바꿨어 우리 i n 어? 제가, 아 제가 거예요. 몰래카메라 <웃음> <원래> 라고 <안> 인데 <웃음> 이거 좋은데.. <S> <S> 안녕하세요. 뮤지컬 엑스칼리버로 다시 만나 뵙게 된 고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 밤을 잘 찍는다. 포즈는 멋있는데 얼굴은 귀엽다. 팬클 이름은 뭐예요? 캐럿이요.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, 좋아해 <웃음> 아, <이거> 크리스마스! 형, <웃음> 스마스 <웃음> 어, 크리스마스 같아! 서 크리스마스 이제 여름인데? 보지 마세요 잘다 화보 채널 끝났습니다. 네, 오늘 셔터플러스 화보를 이렇게 잘맞췄는데 뮤지컬 엑스칼리버를 시작함으로 이렇게 셔터플러스를 찍게 돼서 참 재밌었고 다양한 걸 많이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찍은 사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쁘게잘 어, 나온 것 같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